수리 밥수리 안녕! 밥수리예요 여기는 뺑노 여기는 원래 대게가 유명한데 대게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집이 딱있더라고 생선찌개가 유명하대요 아, 그 생선찌개 중에서도 물과잠이찌개가 유명한데 이름이 미주구리찌개. 미주구리찌개 미주구리찌개 요 지역이 제일 많아요 아, 아. 요거 그 동이 안만 나는 게 미주물가입니다 지금 여기가 입소문이 난데라서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면서 봤는데 식당에 사람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딱 오자마자 차댈 데가 없었어요. 맛집 스매 이게 이름이 기사 식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물음표 물음표 하고 왔는데 전혀 그 느낌 없고 그냥 정말 전문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가슴이 뜨끈뜨끈 뜨끈뜨끈. 기사님은 대박이다. 없는 기사식장 아, 나 수저 안주신줄 알고 금방 지금 막 <웃음> 흥분할 아, 뻔했어 어친나 어, 언니 어나 지금 양 어, 많은데? 양 어, 엄청 많다 반항공이더 먹어야 되는데 어. <웃음> 반찬이 특색은 없었습니다 반찬은 어떻게 해어 얼큰하고 어, 아와밥 비벼 먹어야겠는데 왜밥을 아, 아. 비벼 먹는지 알겠는데 음. 아 근데 고추장 넣은 거 같은데 네 약간 달달해요 고추장 들어 진짜 떡볶이 소스 같아 와 이거 식물인가봐 되게 아들야들해 오우 알알알 대박 <웃음> 여기도 알 와 제가 좋아하는 아리가 가득 있었어요. 그러게. 이거 우럭 우럭 같은 두께 아니야? <웃음> 진짜 우럭 두께예요. 바쁠 때 먹어야겠다. 소주 시켜야 될것 같은데 운전 때문에 소주를 못 먹네요. <웃음> <웃음> 정말 소주가 간절했습니다. <웃음> 어, 근데 되게 이거 쫀득쫀득한데? 뭔가? <웃음> 지금 이거 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아, 완전 맛있. 장난 아, 아니에요? 알아, 알아, 알아?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와 살봐. 와, 팔아, 팔아. 내 살들아. 팔아, 응. 팔아. <웃음> 생선 살이 팔아. 언니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살이 진짜 이거. 흐르는데? 와. 와. <웃음> 와,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웃음> 보들보들한 살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물과 <웃음> 잠이 <참이> 500마리 먹었어 <웃음> <떡볶이도 찍어먹으면 맛있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완전 맛있지? 어? 완전 맛있지! <웃음> <멋있어. 웃음> 이 양념의 부족함을 다, <웃음> 다 커버해줘 좋아. 예측 불허하는 <웃음> 달콤함의 맛이야? 깊이였습니다 어, 너무 맛있데 우리가 <웃음> 뭐늘 음, 먹던 생선 맛이 아닌데? 안 찍어먹는 게더 맛있어요! <웃음> 생선 살만 계속 빨라 먹었어요 음, 우와! 생선살의 누름이 딱 오르면 안 찍어 먹어야지. 응. 목구멍이 이거를 안 넘기고 싶은데 너무 부드러워서 그냥 호로록 넘어가 호로록? 이알 덩어리. 이게 찌개 국물이 막 미친듯이 맛있는 게 아니라 생선이 맛있어가지고. 이 천장이 닦아져도 이 생선은 포기할 음. 수 없죠? 양은 진짜 푸짐하다. 이게 고추장을 넣어서 고추장을 안 쓰고 고춧가루만 썼으면 훨씬 맛있었을 수도 있어. 이게 경상도와 어떤 다른 지방의 이런 응. 해물 종류에 끓이는 차이 같아좀 음. 달달하고 막이 경상도에서는 달달한, 음. 달달한 음. 게좀안맞단짠단짝의 정수. 음. 거기에 알 음. 알까지. 국물은 되게 칼칼해요. 이쪽 지방 사람들이 약간 달고 짠 거를 좀강 혀끝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국물도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내가 또 어죽은 안 먹어봤는데 어죽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않는 거. 음, 맞아요. 음. 고추장 넣고 음. 찐득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손잡이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언 니뭘좀 먹을 줄 아네. 어쨌든 생선이 최고야. 오. 몇 숟가락 먹으니까 먹게 어, 자꾸 먹게 되네 드는 단짠단짠 단짠. 음. 뜨겁고 음. 따갑고 음. 어, 하면서 식히고 <웃음> 살남는거 용서 못해 정말 어떻게 <웃음> 와 밑에 생선 더 있네 그렇지. 아니 음산... 무슨 알이 무한향 같은 <웃음> 냄비였습니다 계속 나와 알이 그리고 회장 게알이네 전체적으로 <웃음> 베이스 음, 되게 넣은 공지응무 달아요 무도 달아 다 달아 아주 그냥 달아 달아 지느러미살이 되게 야들야들하고 맛있어 언니 음. 난 지름주인 거 어딘지도 모르겠어. 응. 음. 아구 생각나냐? 응, 아구. 어, 아구 생각나는 맛이야, 진짜. 입에 넣자마자 쏙 없어지는 지러미 달. 음, 한번 비벼먹어봐야겠어. 그리고 이거 팔에 넣고. 알 넣으면. 알밥? 알밥. 아우, 알밥 한번 시도. 알이 계속 나와. 네. 찹! 해서 <웃음> 그냥 맛있는 맛이에요 먹어도 먹어도 끝도 없이 나오는 타 생켜버렸다 <웃음> 가시를 삼켰어요 그냥 다 넘어갔어요 <웃음> 밥처럼? 목구멍부터가 <웃음> 남다르구나. 제가 목구멍부터 조금 남다르긴 해요. <웃음> <웃음> 영덕에서는 되게 나는 <웃음> 네, 네. <웃음> 미찌그리찌개. <미지글치게>. 오케이. <웃음> <웃음> 가자미가 많이 잡혀요? 그 이렇게 가자미가 맛있어요?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잡혀 지금 한일 <웃음> 없어요. 어. 줄었구나.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가면 가산이고돌을묵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배를 줄여버리잖아 줄여도 아. 생선이 없어요. 아.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 네. 물이 뜨거워지고 이러면 제일 예민한 게 해초류가 먼저 죽어요. 아. 아. 네. 그러니까 해초류가 없으면 고기들이 먹을 게 없어요. 아. 제주도도 토시나 이런 나물도 없다. 그게 없으면 바다가 죽는 거예요. 어. 음. 여기도 풀이 안 나오면 죽듯이 똑같아. 요 네. 뭐 가격 좀 올려도 되겠다, 그죠? 그안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많이 접어. <웃음> <웃음> 어느 정도 하다가 접어야 죠 이제 생선이 없어요. 음. 그 그냥 과자미랑 물과자미랑 달라요. 가자미라는 거는 똑같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강어 도다리 가마살. 이것도 다가자미가이들어요 납작하게. 거. 과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분류대가 나오는 이름이 도다리, 강어 아. 이렇게 분류가 되가 나오는 거예요. 생김새 경매할 때. 아. 경매할 때. 도다리나 강어처럼 생긴 건다 가자미과예요. 그 가자미과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어. 오른쪽이 눈이 오른쪽으로 있으면 도다리. 아. 왼쪽으로 있으면 광어. 맞아.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되듯이 고다 틀려요. 열 마리를 나누면 열 마리가 다 틀려요. 어.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렇구나. 아. 네. 아. 노란 띠를 갖고 있으면 노란 가자미 아. 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난 거지. 다가자미 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 지역이 제일 많아요. 동이 안 만나는 게 미주구리 물가자미 아. 요쪽만 지도에 봤을 때요 끝만. 여기에서 부산 쪽 부산 쪽에는 나는 데 맛이 별로 없어. 요그 아 쪽부터 위로. 그러니까 강원도까지요 맛있어요. 남해 쪽으로는 없어요. 남해 서에는 없어요. 아 이게 이 생선이 없어요. 요쪽만 아 나는 거예요. 개 이름이 미주가리 아미주보리 <웃음> <미주가리. 웃음> <미주가리. 웃음> 오늘 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